엄마 트럼프를 어떻게 생각해? 저는 양아치야 양아치 땡 양아치지 지 너무 안 좋아 왜? 나라마다 협박하고 우리한테 보조나 달라고 하고 땡 양아치지 누가 양아치야? 나는 아베가 제일 싫은데 그놈은 맨샤야맨그왜놈은